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부동산 마켓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도 어, 대전 어, 중고 옥계동에 위치한 이 건물 어, 이 그림에 보이시는 이 건물입니다. 이거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주 적평가된 어, 매물이라고 보시도 좋겠습니다. 매매가 어, 13억에 현재 나와있고요. 예, 13억 예, 예, 그... 예, 타이틀 급첨 음, 저평가 매물 이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대지만 한 13억 정도 평당 1000만원 정도 이상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쪽이 코너 어, 조그마한 소로 어, 폭한 8m 정도 어, 도로가 옆으로 지나가고 앞쪽으로는 예, 40m 대로가 아, 아, 지나가는 예, 코너 각지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내역을 한번 살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매가 13억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대지가 120평 입니다. 예, 건축 바닥면적이 예, 69.75평씩 올라가 있고요 연면적은 어,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입니다. 연면적 합계가 628.26평이 되겠습니다. 중국년도는 비교적 오래됐습니다. 한 1993년 3월이면 만한 29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차는 예, 옥내 예, 3대, 옥에 2대 이렇게 음, 법정 주차 대수고요. 어, 승강기가 1대 들어가 있습니다. 어, 대출 금액은 현재 0원이고요 어, 대출을 안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한 5억 정도 이상은 무난히 예,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임대차 어, 관계가 이 주인분이 외부에 계시는 관계로 신경을 전혀 안 쓰셨어요 그래서 보증금이 3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월세도 어, 345만원 음. 정도 됩니다. 어, 실투자 금액은 12억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시세 분석을 한번 예, 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지 공시지가 이제 원가로 계산했을 때 평당 357만원 정도 공시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20평 곱하면 공시지가로 4억 2 0 0약 4억 3천만원 정도 공시지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 광로 40m폭 도로 주변에 낀 대지 같은 경우 시세 1000만원 이상 후가한다. 어떤 분은 1500이상 내놓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물 원가는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한 100만원 정도 쳐서 628평을 곱하면 은 6억 2800 정도에 나온다고 보십니다. 되겠습니다. 토지 건물 합했을 때 10억 5,600만 원인데, 요거는 이제 원가 공시 집가로 계산했을 때 금액이고 어 현재 13억이라는 금액은 음 대지값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단지 임차내역이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고 연식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어 안에 약간 손을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 참고로 임차 내역을 말씀드리면, 어, 지하 2층은 이제 기계실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하, 아, 지, 하 1층 같은 경우는 현재 남녀 목욕탕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임차인이 목욕탕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층은, 어, 부동산하고 조금만 식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층 같은 경우는, 음, 현재 사무실이 들어와 있고요. 3층은 한의원, 4층은 당구장, 5층은 여기도 사무실입니다. 6층도 사무실이고요. 7층이 이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 거주하시면서 건물 관리하실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리고요. 7층의 주택 겸 베란다 거실 정원이 잘 가꿔져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예, 8층 같은 경우는 어, 기계실이, 기계실하고 옥탑이 되어 있습니다. 임차내역에서 좀 빠진 부분이 이제 옥탑, 옥상에 보시면 철탑, 통신탑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보통 어, 여기서 임, 어, 임대료, 임차료만 해도 5,60 이상 어, 나올 거라고 어, 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요거에 확인이 안 되었고요. 그래서 삼, 현재는 345만원 예, 주인세대하고 옥탑 이 임대료 이걸 뺀 금액입니다. 그리고 6층의 일부분이 예, 예, 건물이 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요. 어, 어, 층당 2층에서 6층까지 층당 한 500에 50만원 정도 예, 받지 않았습니다. 예, 평소는 어, 어, 69평, 7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음, 어, 각 층당 550만원 어, 그 다음에 지하 1층 그 목욕탕 같은 경우는 음, 보증금 없이 그냥 8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거의 그 입점자들이 한 10년 이상 다 되셨기 때문에 어, 참고하시고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할때 어, 명도 맞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현장을 촬영했는데 한번 현장 촬영을 연결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어, 이, 이 도로가 이제 금산으로 빠지는 도로인데요. 어, 광로 어, 폭 40m 정도 되는 예, 광로 어, 도로를 끼고 있는 매물입니다. 예, 건널목을 건너가셔서 반대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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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평 이고요. 건축면적 바닥면적은 70평씩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연면적학계가 628평 정도 되는 매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 해당 매물 아주 급 저렴한 매물인데 어,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음, 추천정도는 어, 거의 뭐 중공년도가 어,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천, 아, 1993년 3월 준공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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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금 될수 있으면 모르는 방향으로 해서 건물 내부를 한번 촬영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대편 건물 있는 쪽으로 건너 왔습니다 예, 해당 건물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건물이고요 현재 1층에는 부동산과 식당이 들어와 있고 어, 2층부터 어, 어, 6층까지 예, 보시는 것 같이 사무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진입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하 1층은 물평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어, 1층 엘리베이터하고 어, 7층으로 먼저 올라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엘리베이터 내부 모습입니다. 어, 비교적 30년 대 건물치고는 음, 엘리베이터 지금 쟁쨍한이쓸만 어, 합니다. 현재 어, 7층 어, 7층을 통해서 옥탑 어, 옥상까지 한번 음,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정집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내부 모습입니다. 네. 아래까지 보여드리기는 좀 그렇고 어, 참고로 한번 보시고 어, 화장실이 엘리베이터 옆에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벽면 같은 경우 석화 현상이 조금씩 보이는데요.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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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악이 안된 상태인데 어, 월차임 345만원 중에 통신탑임차료비는 어, 빠져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옥상에 예, 전기시설하고 어, 기계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쪽 대전 시내에 이쪽으로 직진하시면 충무 체육관 있는 쪽 대전 시내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편 쪽으로는 가오 신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이쪽 오른쪽 편으로는 금산 쪽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층에 테라스 정원 모습입니다 가정집 겸 테라스가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 화분을 잘 갖고 놓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층에서 거주하시면서 건물 관리하셔도 되고 또는 임대를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쪽 보시는 산이 예, 보문산입니다 대전 유명한 산 중에 하나고요 보문산을 어끼고 있는 음,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일단 7층부터 다시 내려가서 층별로 어, 사무실에 입점이 되어있는데 한번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7층이고요. 엘리베이터하고 화장실, 또 주, 주거세, 주인 세대입니다. 주인 세대에 좀안 계셔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어, 이 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층이, 이 어, 석화 현상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손을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사무실들이 가까이 한네개 어, 다섯 개 정도 들어와 있는데 예, 보증금 합은 오백에 오십만 원. 예, 보증금 합이 이백오십만 원이네요. 이백오십만 원에 오십만 예, 원 합이 예, 월세 합이 오십만 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금산 쪽 향하는 길이고요. 바로 옆에 규수도 있고, 뭐, 앞에는 광로, 폭 40m 되는 강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음, 이제 5층도 사무실로, 어,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뭐, 사무실 형태라든가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4층은 현재 교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들어와 있고, 5층이 당구장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층입니다. 3층은, 어, 드나무느티나무네티나무한의원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한이원모습이고요 음, 1층 모습이고요 음, 지하는 현재 남녀 모욕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종이 나서 음, 촬영은 어, 여기서만 간략하게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접수대가 이 편성이 되고요 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물 뒷모습입니다. 주, 예, 뒷모습이 이렇게 예,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층은 어, 옥내 주차장과 옥개 주차장 예, 주차장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약폭 8m 정도 되는 도로고요. 음, 주차장 모습입니다. 에, 이 안쪽에 되어 있는게 옥내 주차장인데 에, 주차 면적은 세대될수 어, 있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1층에서 이부분은좀 많이 주차장으로 어, 차지해서 이제 상가 부분에서 면적이 좀 많이 사례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옥개 주차장 모습인데 아, 대략적으로 어, 지금 한 일곱대 정도는 될수 있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고요. 현재 도시가스는 어, 2층, 3층, 4층 정도까지 이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